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채에 대한 내용들을, 서머리를 좀 해볼게요. 부채에서는 크게 서머리 할 거는 사채와 관련된 사항들을 외에, 뭐, 내용에 대해서는 충당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채. 첫 번째, 이제, 이쪽에서는 뭐, 이론형의 문제와 계산형의 문제가 동시에 이제 많이 나오죠. 어, 충당부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론형의 문제들이 대부분 나오고요. 물론 저기서 계산형의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네, 나오긴 하지만, 어, 대부분 이제, 어, 이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계산형의 문제에서는 사채 쪽에서 이제 대부분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먼저 이제 부채에 대한 구분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 정의는 어떻게 되냐.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를 가지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예상되면 부채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그럼 이제 현재 의무라는 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법적 의무나 또는 의제 의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법적 의무는 당연히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의제 의무는 뭐냐면, 어, 소비자와 그 다음에 판매자 사이에서 어, 어떤 그 법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그 충분한 기대를 하고 있고 판매자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된다면 그것 또한 의무로 이제 인식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법적인 형식은 어, 회계학에서는 그 중요하지 않죠. 경제의 실질을 가지고 따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식요건. 일단 정의를 충족해야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인식요건을 들어가서 인식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부채로 이제 인식하는 거죠. 사실은. 그건 자산도 똑같고 부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식요건에서 보면 그러면 이 경제적 효익의 유출 예상이 되더라도 그 예상되는 금액의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금액을 알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에는 어쨌든 간에 계량화된 금액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계량화된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요건까지 만족을 해야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봤을 때, 유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유출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자, 그럼두 번째로, 실수에는 측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 가능한 경우와 측정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측정 가능한 경우에 그걸 이제 충당부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나머지 경우, 나머지 경우, 즉, 유출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그리고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발부채로 이제 처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충당부채가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 안에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고, 우발부채 같은 경우에는 주석으로 어떻게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거기에 대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또는 거기에 대한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우발부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관련 사항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미래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얘들은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인식요건이고, 두 번째 이제 충당부채의 종류에서 보면, 우리가 제품보증 충당부채라든가, 또는 경품 충당부채, 그 다음에 뭐 구조 중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있죠. 어, 유형자산 쪽에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 나중에 이제 복구에 대한 사항들을 가지고 봤었죠. 그래서 복구 충당부채라는 걸 그때 이제 계산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의 측정과 관련된 상황에서 보면, 어, 이, 미래 금액을 우리가 확정할수 있는 부채도 있지만 확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냐면 확장할 수 없는 게 충당부채예요. 확장할 수 있는 경우는 돈 빌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 금액을 우리가 알수 있지만 충당부채는 추정이라는 게좀 필요해요. 왜냐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정을 할때 어떻게 하냐. 잘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최선의 수용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미래에 지출될 금액의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이가 중요할 때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를 이제 계산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의 지출금액에 대한 현재가치만큼을 지금 충당부채로 계산하고 그게 이제 미래로 쭉 넘어와서 거기에 이제 이자요소가 포함이 되겠죠. 그게 이제 뭐였냐면 우리가 유용자산할 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복구충당부채였어요. 복구충당부채는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그 금액에 대한 현재가치만큼을 충당부채로 쌓아놓거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전입을 해가지고 그만큼을 맨 나중에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현재가치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세 번째로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산 처분이익이 있을 때, 그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고려할 때 고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하고 있죠. 그, 뭐,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그 구조조정에 대한 충당부채를 좀 생각을 해보면, 12월 3 0일 기말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재무 상태에 이제 부채 쪽에 충당부채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구조조정에 따른 지출액을, 어, 예측을 해보니까 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부에 있는 자산, 사업부 자체를 이제 어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부에 있는 건물들을 처분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분이익이 한 10만원 정도가 예상이 돼. 그러면 지출되는 예상액은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산을 처분해서 얻는 이익이 또 1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면, 그걸 순액으로 따지면 9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90만원을 여기다 충당부채를계상하느냐 그러지 말란 얘기죠. 여기서 예상되는 자산처분이익은 고려하지 말고 지출 예상액을 충당부채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같이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면 결국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같이 계산하는 거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언제 계산할 거냐 이건 실제 팔았을 때 그때 가서 이익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처분이익이 예상될 때는 그걸 고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 외에 이제 충당부채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가지 볼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안에 이론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들. 음, 여기서 는 이제 계산형의 문제, 즉, 충당부채 계산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보증 충당부채 같은 거.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기반 현재, 충당부채에 대한 보증에, 보증액에 대한 충당금을 쌓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재무 상태에서 일단, 어, 그 충당부채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충당부채를 쌓을 때 우리가 그거를 보증 비용이라는 걸로 이제 쌓게 돼 있죠. 그래서 보증 비용 1 0 0 0 원을 계산하면서 충당부채 천 원을 쌓아요. 그러면 그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이제 부채로 이제 계상이 될 테고 그 보증비용 1000원은 단기손익의 비용으로 이제 계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초 현재 충당부채를 1000원만큼 쌓아놓고, 쌓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충당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증비용이 실제로 발생을 했더라 그러면그 보증비용만큼은 충당부채 사용을 하겠죠 일단은 지금 1000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얼마 정도를 썼느냐 300원 정도를 썼대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충당부채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300원만큼 감소가 되겠죠? 충당부채는 이제 700원이 남아 있을 거야. 자 그다음 이제 11월 30일 날 거기에 대한 충당부채 이제 쌓아야 될 충당부채를 이제 계산을 어, 해보니까 어,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는 700원 남아 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충당부채를 1,200원만큼 더 쌓아야 되더라. 그래서 충당부채 1,200원을 쌓으면서 보증 비용을 1,200원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충당부채 1200원이 기초 잔액에다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결국엔 충당부채 잔액은 1900원이 되겠죠. 일단. 그리고 보증비용은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야. 그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충당부채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 충당부채에 대한 내용들을 개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되겠죠. 충당부채에 대한 계정 내용을 보면 어, 부채니까 기초잔액이 이제 대변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기말잔액, 그 다음 에 발생액, 그 다음에 보증비용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충당부채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뭐 기말잔액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또는 보증비용으로 계산되는 이, 이 보증비용이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비용 단기손익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기초에 있던 충당부채 금액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 사용액 있죠, 요거 그게 이제 단계 발생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생액은 단계 발생액을 얘기하는 거죠. 전기 발생액까지 포함시켜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자액 기말 자액은 기말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충당부채를 얘기하는 거고. 이 차변과 대변을 맞추면 결국에는 단계 비용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12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충당부채에 대한 계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충당부채를 계산하고 어떤 식으로 어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채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볼게요. 사채에서는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죠. 일단 발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볼까요? 발행에서는 세 가지 발행이 있죠. 어,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 일단 첫 번째 상황을 먼저 볼게요. 유효이자율이 12%다. 이게 이제 시장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로 나오는데, 유효이자율과시장이자율의 차이는 있어요, 일단. 근데 만약에 유효이자율이 없고 시장이자율만 나왔다면, 시장이자율로 거기에 대한 할인을 하면 되겠죠. 자, 이사채는 어떤 사채냐 이자를 천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2년 뒤에 만기에 만원의 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체래요. 그러면 액면 상에는 원금이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10%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액면 이자율은 10%인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은 12%다. 그러면 이자를 못 주는 거죠. 그런 상황일 땐 할인 발행이 된다고 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그 현재 가치 금액이 9,662원이더라. 그거는 12%로 할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처음에 발행가액은 9,662원이에요. 그러면 저걸 이제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에요. 자,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하면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겠죠? 뭐,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게 이제 그, 그 사용대차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자라는 거는 그 돈을 내가 소비를 하고, 그, 아 소비대차라고 얘기하죠. 사용대차는 쓰고 다시 돌려주는 거고, 소비대차는 소비를 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동질 동량의 물건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이제 이자인데 9,662원을 내가 받았다가 그걸 1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12%만큼의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만큼 올라갈 거예요. 근데 12월 30일 날 1,000원에 현금을 지급을 하죠. 그래서 그 1,000원만큼 떨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즉 1년 뒤에 1,000원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장부가액은 9,821원이 되겠죠. 그러면 9,821원은 여기서 이렇게 이자가 올라갔다가 1,000원을 주고 나면 떨어진 그 금액이 될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기서는 11,000원이 돼요. 거기서 1,000원을 주고 나면 결국에 남는 금액은 얼마가 되냐? 만 원이 되겠죠. 그럼 나중에 만원 원금을 주고 나면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이 되겠죠. 자, 이런 관계가 뭐냐면 그 할인 발행이 됐을 때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노란 선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사채 장부가액으로 장부에 계산되고 있는 금액이 될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할때첫 번째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시면 전체 금액. 즉 9,662원에서 이만큼은 이제 이자로 계산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럼 그 차이가 뭐냐면 할인발행차금의 상각하이 되겠죠. 그럼 회계처리를 해보면 일단 차변 쪽에 이자 비용이 이제 계산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대변 쪽에 액면이자 즉 현금이 지급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그 차이를 할인발행차금으로 계산할 거야. 결국엔 이 금액과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이제 차변과 대변 쪽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마찬가지 두 번째 상황도 똑같죠. 뭐.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자 비용이 차변 쪽에 이제 기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그림을 보면 결국 이자 비용 총 합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총 합계와 할인 발행 차금 상관이 전체 금액이 되겠네. 그렇죠? 어. 이 금액은 결국 얘네들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요구. 얘네들의 합계는 결국 요거하고 요거의 합계하고 똑같겠네 그림을 보면 그죠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8% 일때 이거 이제 할증 발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냐 거기다 현재 가치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커지겠죠 왜냐면 이자율이 8%인데 그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면 냐 이자를 지급할 때 천원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지급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357원을 어, 꼬아가지고 내가 사용할 때 거기에 대한 이자 8%를 주면 돼요. 그래서 그 8%를 계산한 게 11,855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자 1,000원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장부가액은 1,185원이 어, 되는 거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에는 11,000원이 되는 거고 거기서 1,000원을 주고 나면 만원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을 띠겠죠 이게 이제 할증발행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모양은 뭐냐면 장부에 계산되고 있는 부채가액이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서 보면 일단 이자라는 건 뭐예요? 그 전에 기초에 가지고 있던 금액보다 더 줘야 되는 게 이자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처음에 1만 357원이었는데 그보다더 주게 되는 이 금액이 이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보다 현금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되면 원금이 까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게 뭐냐면 할증 발행 자금 상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면 마찬가지 이자비용이 계산이 되고 근데 이자비용보다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해요 그래서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전체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원금 지급액이 되는 거예요 자이 모양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똑같이 이제 다음 상황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처음에 사채에 대한 기록은 이런 식으로 사채에 기록이 될 거예요. 할증발행이 됐을 때. 그래서 할증발행차금은 원금에다가 가산되는 거죠. 결국 장부가액은 1만 357원으로 처음에 <웃음> 기록이 되는 거고 그만큼 돈을 받겠죠. 그럼 두 번째 장부가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할증차금은 185원 정도가 남아있는 거태요세 번째는 그 금액이 다 상각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만원이 남게 되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는 첫번째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자비용 828원과 할증차금 상각액 172원 그래서 현금 1000원이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금액 이 금액이 상각이 돼서 지금 남은 금액이 185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현금0원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만원이 남게 되겠다 처음에는 만 357원 만 185원 그 다음에 만원 그리고 원금 만원을 지급하면 끝나게 되겠죠. 이 상황을 좀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채 원금을 이제 지급하겠죠. 그러면 이자비용을 지급, 이자비용으로 줘야 되는 금액은 1643원이고, 그 다음에 차변 쪽에 기록되는 금액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할증 차금은 357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채 원금 만원이었죠. 근데 이걸 얼마에 발행을 했냐? 처음에 이 금액이 발행가액이죠. 만 357원. 그래서 발행가액은 만 357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내가 지급하는 총 지급액은 얼마가 될까요? 얘네들이 되겠죠? 얼마냐면, 만, 이천 원이 될 거야. 결국, 내가 받은 돈과 지급해야 되는 총 금액의 차이 금액이 뭐냐면, 이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이자 비용은, 천육백사십삼원. 즉, 전체 2년 동안에 지급되는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자에 대한 의미잖아요. 이자는 받은 것과 준 것의 차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가 받았고, 그 다음에 걔한테 주는 돈의 차이 금액이 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할인 발행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할증 발행을 봤었는데, 할인 발행은 이제 장부가액이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기록이 되고, 여기서는 할인 발행 차금은, 어, 사채를 차감하는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할인, 어, 저, 할인 발행이 됐을 때, 첫 번째 장부가액은 9,66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821원, 세 번째는 이제 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 회계처리는 이자 비용만큼 현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원금이 점점 증가해서 할인 차금만큼 원금이 증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똑같이 마지막에 이제 현금 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사라지는데 여기서 이자 비용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저두개 전체 이년 동안에 2,338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채 액면은 만 원이 되겠죠. 자, 근데 내가 이제 그 현금으로 지급되는 총 지급액은 12,000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뭐냐? 이게 할인차금이 되는 거예요. 338원. 그럼 내가 처음에 발행을 할때 얼마에 발행했냐면 이걸로 발행했어요. 9 6 6 0원그 얘기는 뭐냐면 발행가액은 내가 돈 받은 금액이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돈을 처음에는 9,662원을 받았고 걔한테 지급하는 총액은 1,2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자는 그 차이 금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발행가액은 9,662원이에요. 그럼 그 이자 비용 즉, 어, 2338원은 요것과 요것의 차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은 똑같아요. 할인 발행 차금만큼을 어떻게 하냐면, 발행가액, 즉, 처음에 액면가액에서 줄여가지고 발행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 발행을 9,662원을 했고, 이자를 요만큼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총 지급액은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할인 발행의 모양이죠. 어쨌든, 할인 발행이 됐건, 할증 발행이 됐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이자로 줘야 되는 돈은 받은 돈과 준 돈의 차이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사채 발행에서는 가지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은 간단하니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시장이자율이 10% 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주기로 했냐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천 원씩, 천 원씩, 그 다음에 만 원. 그러면 액면 이자도 10%고 시장 이자도 10%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하게 되면 결국 저거는 10% 계산에 만 원이 될 거야. 그럼 저만 원이 어떻게 해서 는지 움직이나 볼까요? 처음에 만 원을 발행 했어요. 그럼 만 원을 1년 동안 쓰게 되면 상대방한테 10% 이자를 줘야 돼. 그러면 얼마? 천 원만큼이 이자가 붙겠죠? 그럼 그천 원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두 번째, 처음 지급한 후에도 내가 갚아야 될 돈은 만원이 될 거야. 그렇죠? 똑같이 마찬가지, 처음을 지급하게 되면 만원이 되겠죠. 결국엔 장부가액은 계속 만원으로 유지가 되겠죠. 이게 이제 액면발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일 때는 액면발행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저걸 발행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뭐가 들었냐면 사채발행비가 들었대요. 즉, 사채를 발행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걸 빼고 나니까 내 주머니에는 얼마가 들어왔냐면 9,662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럼 저게 발행가액이 돼요. 사실은. 그러면 그 9,662원이 들어왔고, 나중에는 결국 만원 줘야 되잖아요. 그럼 걔는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만원을 나중에 지급해야 되고, 지금은 내가 꾼 돈은 9,662원이에요. 그럼 이 9,662원이 이자를 계산해서 만원이 되는 그 이자율을 따져보니까, 12% 정도가 되더래.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유효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계처리는 뭘로 해야 되냐? 이걸로 해야 되는 거야. 즉 시장이자율이 10%가 제시가 됐어도 유효이자율이 12%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나는 9622원을 꼽고 나중에 원금을 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할인 반응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유효이자율로 해야 돼요. 원칙은. 그래서 저 발행가액은 9,662원이 되는 거고, 저 금액이 이제 처음에 내가 꾼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 할인 발행과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회계기간 중에 사채를 발행했더라. 기간 중에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자, 보면 일반적인 할인 발행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자율 12%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액면이자율은 이제 10%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 은 유이자율은 12%일 때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해보면 9,662원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이제 본 적이 있었죠 아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거야 장부가액은 그래서 처음에는 9,662원 그 다음에 는 9,821원 그 다음에 만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자 근데 이거를 1월 1일날 발행한 게 아니라 7월 1일날 발행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7월 1일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자 계산이. 자, 그리고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냐. 이걸 물어봤어. 두 번째 해의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해의 이자 비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죠? 결국 이 기간만 쪼개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어, 9,662원에 대한 6개월짜리 이자하고 9,821원에 대한 6개월짜리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이자, 이두 개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에, 즉 1월 1일 날 발행하지 않은 사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때는 항상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여기 6개월에 대한 이자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9,662원을 가지고 이제 유이자 12% 그 다음에 6개월짜를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당연히 9,821원을 가지고 많이 될 거야. 그죠 거기에 대해서 6개월짜리 계산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두 개를 합해야지 두 번째 2차 년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7월 1일로 계산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저게 뭐 9월 1일 또는 뭐 4월 1일 이렇게 됐을 때는 개월 수가 좀 바뀌겠죠. 그것도 좀 감안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1일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고 뭐 4월 1일 또는 뭐 7월 1일 또는 뭐 9월 30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거기서 실수를 많이 하게 돼 보통.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채 겉면 상의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냐. 어, 어, 똑같이 그 12%로, 어, 유의자율이 12%일 때, 거기에 대한 액면이자 10%를 지급하는 사채를 발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는 9,662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1월 1일 날 발행을 했다면 9,662원이에요. 그리고 사채권면상의 발행일이라는 건 뭐냐면 사채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자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이 1월 1일이라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발행하게 되면 움직이면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뭐 이걸 이제 그 1월 1일 날 발행했다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실제로 발행이 9월 1일 날 됐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채를 1월 1일에 만들어 놓고 이자 계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누가 사가지 않은 거야, 사채를. 사채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다팔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채를 이자 계산 기간을 1월 1일 시점으로 해서 사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 좀 사가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좀돈좀 좀 꿔주세요. 이런 얘기야. 돈을 꿔달라고 했는데 돈을 아직도 누가 꽂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가 9월 1일에 돈을 꿔준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채를 내가 판 거야. 그쵸? 그게 죠그 이제 뭐냐면 실제 발행이 9월 1일날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때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될까?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했다면 9,662원을 돈을 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발행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냐? 저금액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발행금액이 돼요. 이렇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자를 그 사람한테 받는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내가 돈을 꿇는데 이자를 받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요만큼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왜 그럴까? 여기서 이제 이자금액은, 어쨌든 간에, 처음에 1월 1일 날 발행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8개월 치의 이자를 계산한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에서 그 9,662원에서 시작을 해서 8개월 치 이자, 분을 계산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가 붙은 건데, 그 이자를 상대방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되겠네, 이거를. 돌려줄 때는 1년치 이자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일단은 발행가액은 얼마가 되면 1만 435원이 돼요.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어, 어 1월 1일 날 누군가가 이제 사채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 지급을 12월 30일 날 이제 한다고 합시다. 누군가 A라는 사람이 저 사채를 취득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자 회사에서 이자 지급하는 날은 1 2월 31일이래. 그리고 그 A가 뭐냐면 9월 30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B한테 그 사채를 팔았어요. 그럼 B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볼게요. 일단 1,000원짜리 사채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100원이 붙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1년 치 이자가. 그럼 이제 B가 그 사채를 사 가지고 갈때 어떻게 되면 그 9월 30일 시점에 채권 가격에다가 플러스 9개월치 이자까지 를 해가지고 A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A는 그 9개월치 이자를 지가 받아가죠. 그 다음에 12월 30일이 되면 회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년치 이자를 다 주는 거야. 그럼 결국 B 입장에서 보면 9개월치 이자를 줬지만 1년치 이자를 받으니까 결국 B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대한 3개월치 이자를 자기가 가져가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쪽에서는 중간에 누가 사고 팔았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각각의 이자를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12월 30일 날 아, 보유하고 있는 자한테 1년치 이자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상황과 똑같이 회사에서 중간에 발행할 때도 그 사람한테 이 지난 기간의 이자를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1년이 되면 전체 이자를 다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상황이 좀 클리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발행가액은 어떻게 되냐면 저 이자 붙은 금액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어, 거기에 따른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이나 볼까요 자 일단 1435원을 받는데 현금은 일단 이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사채는 얼마짜리하면 액면가액은 만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이자가 있는데 이 미지급이자 750원은 어떤 거냐면 1년 뒤에 걔한테 천원의 이자를 다 주죠 근데 그 천원의 이자 중에서 이걸 30일로 할게요 그래서 1년치 이자가 천원인데 액면 이자가 그 중에서 9개월치의 액면이자를 미리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미지급이자로 이제 기록되는 이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계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할인차금 315원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일단 받은 현금은 요거고그 다음에 액면가액은 요거고요그 다음에 미지급이자, 액면이자예요. 액면이자를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차로다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만큼이 이렇게 이제 부채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700... 750원은 9개월치 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 어떻게 이제 표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현금이 1435원이 들어오게 있고 그다음에 대변 쪽에 사채이 면이 제 기록이 되겠죠. 만 원만큼. 그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이 315원만큼 차감이 될 거야. 그래서 사채는 장부 가액이 900아 9685원이 기록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지급 이자가 있죠. 미지급 이자 750원. 그럼 결국, 사채에 대한 장부가액과 미지급이자 금액을 합한 금액이 내가 받은 현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만 사백, 만 사백 삼십 오 원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보시면, 칠백 오십 원. 그게 이제 뭐냐면, 1년 치이자가천 원인데, 그 중에서 9개월 치에 대한, 여기 이제 30일이에요. 9 개월 치에 대한 액면 인자 750원을 미리 받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미지급 자로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뺀 나머지가 9,685원. 그죠? 그 9,685원이 장부가액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여기에 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중간에, 사채를 중간에 발행했을 때, 사채 장부가액을 물어보게 되면 얘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실제, 아, 사체 발행가액을 물어보면 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발행가액을 물어보는지 사채 장부가액을 물어보는지 만약에 사채 장부가액을 물어본다 그러면 발행가액에서 뭘 빼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기간 동안에 액면이자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죠 여기에서 이걸 빼고 나면 여기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기간 즉 9개월짜리에 대한 액면이자를 빼주면 되는 거고 그죠 사채의 실제 발행가액을 물어본다면 그러면 1435을 원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즉 1월 1일날 발행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9개월치 자를 더해준 값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달라. 어, 뭐, 사채에 대한 움직임을 볼때이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사채를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권면상의 발행일과 실제 발행이 다른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채상환손익에 대한 상황입사채상환손익은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음, 근데 자주 나오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문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나 어, 싶어요, 어, 보면. 자, 아까 와 똑같이 예시는, 어, 액면이자 10%고, 그 다음에 액면가액 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가 9,662원일 때, 상황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장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얘는 자 이런 상황일 때 9월 1일 날 사채를 상환했다고 합시다 사채를 상환했다는 얘기는 돈을 주고 사채를 다시 가져왔다는 얘기죠 돈을 갚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웃음> 근데 상환가액이 11,000원일 때 그때 상환손익을 계산할 때는 이선 이 있죠 이, 선. 이 선을 따라가서 계산을 해주세요 사채 상환 손실이 여기서는 계산이 되겠죠. 뭐냐면, 장부에서는 이만큼 줄 돈이 있는데, 실제로 준 돈은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손해가 나겠지. 그죠? 그래서, 어, 이 금액은 8개월짜리 이자를 더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9,662원에다가 거기에 대한 8개월 이자를 합한 금액. 그게 이제 이 금액이 될 테고, 그것과 얘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상황은 이제 어쨌든 자산이, 자산과 부채의 이제 움직임을 좀 보면, 상황가인 만큼 자산이 빠져나가겠죠? 돈이. 부채는 얼마가 빠져나갈까요? 요만큼이 빠져나가겠죠? 즉, 부채로 계산되고 있는, 걔한테 줘야 되는 금액은 저만큼이 장부에 기록되고 있는 금액이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상환 손실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상환가액이 만약에 9,500원이더라. 그럼 여기서는 상환이익이 발생하겠네. 그죠? 요만큼의 상환이익이 발생하겠죠? 이것도 이제 똑같이 보시면. 일단 돈 빠져나가는 금액은 9,500원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얼마만큼? 저만큼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1,435원 만큼 감소가 되죠. 요만큼이 이제 처분이익. 여기서는 상환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팔아서 거기에 따른 차익이 생기면 처분 손익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부채를 상환을 해서 거기에 따른 차이 가 생기면 상환 손익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처분 이익이라고 한건 자산과 부채를 비교해서 그만큼 남는다 또는 그만큼 모자란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상환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채 상환과 관련된 사항들이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좀 있긴 한데 문제에서 그 미지 위자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단 원칙은 이렇게 정하고 있자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을 보면 어쨌든 우리는 움직임을 찾을 때 이렇게 찾았어요. 즉 여기 이게 이제 이자죠. 이 선상에 있는 그 금액과 그 다음에 실제 상환되는 금액. 이게 위아래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환손익을 찾았어요. 이거는 미지급 이자를 포함한 경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미지비제를 포함한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나온다면 이걸로 이제 우리가 보고 계산을 하되 단미지비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숫자를 통해서 봐야지 좀 이해를 할수 있으니까 항상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달리 풀려고 그러면그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나중에 실수하는 여지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패턴의 문제는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항상. 음, 뭐, 대충 이제 사채에 대한 사항들은 요 정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나머지 이제 사채와 관련된 내용들, 뭐, 문제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외에 아, 다르게 이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숫자가 어떻게 움직인지 그런 걸 보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서머리는 이 정도로 마치고, 어,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